지금 이자에 리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설매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말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비긴 분들께는 거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눈 바짝 보고 계세요 제일 센 줄에 붙어 크게 살 길이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테니까 무슨 수로 무슨 수를 써서도 이러면 안되는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되는거잖아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된다 <웃음>